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콘서트 중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하디슈TV에서 전해드립니다. 10월 10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BTS 맥 오브 더 소울 원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6월 14일 개최한 방방콘 더 라이브 이후 4개월 만에 진행한 단독 공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 공연과 마찬가지로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관객들에게 실제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생존감을 안겼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잇따라 취소돼 아쉬움을 느꼈을 팬들을 위해 그간 공연에서 단한 차례도 선보이지 않았던 정규 사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에 수록된 솔로 무대를 최초 공개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는 지난 6월 개최한 방방콘 대비 약8배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막바지에는 수많은 아미바미 무대를 가득 채워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실시간 댓글은 공연이 끝나는 시점 기준 약 1억개를 돌파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멤버들이랑 즐겁게 공연하고 아고 아미 여러분과 놀고 행복함 나누고 싶은데 왜 코로나19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억울했습니다. 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민은 마지막 소감을 전하면서 앵콜 공연할 때부터 집중이 안됐습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공연 준비하는데 조금 억울한 게 많았습니다. 즐겁게 공연하고 아미 여러분 만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나요? 앵콜 때 멤버들이 너무 재밌게 뛰어노는데 거기에 울컥해가지고 죄송해요. 라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여러분들은 화면 너머로 저희한테 희망을 보여주신 것 같고 다 전달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게 마음에 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강산소년단은 11일 오후 4시 BTS 매복 더 소울 1두 번째 공연을 엽니다. 이어 11월 20일 오후 2시새 앨범 비기럭스 에디셜을 발매합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하디슈TV의 세 번째 이슈,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하디슈, 하디슈TV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